게임을 찾았습니다. 한놈에한 방, 그거면 충분하겠지. 전투를 시작하세요. 집중해, 다들. 나좀 그만 고 너무 느리잖아 스톱하게 <목소리도> 완료. <막이>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남았습니다. 킬개 사야? 오킬 남았습니다.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찾았습니다.